안녕하세요. 블랙형입니다. 오늘 콘텐츠는 몇 미리 밀어드릴까요? 6mm요? 이런 어떤 말들이 있죠? 그럴 때 우리가 6mm를 밀었을 때 숱이 없거나 숱이 많거나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분명 틀리게 나올 수가 있어요. 손님의 생각이 그럴 때 우리가 먼저 보여드려야 될게 있을 것같아서 제가 한번 만들어봤습니다. 한번 보시고 많이들 이용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0.4mm 인데요. 0mm 원하시는 손님에게 먼저 0.4mm를 추천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0mm는 라인을 딸때 너무 힘들기 때문에 0.4mm 정도 있으면 라인 따기에는 무리가 없죠. 무탭으로 1mm 원하시는 분에게 잘라드릴 때 한번 보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지금 현재 1mm 자르고 있습니다. 지금 머리는 3mm 밀었을 때의 모습입니다. 한번 손님에게 상담을 통해서 한번 보여주시고 해보세요. 6mm 손님입니다. 이 손님 같은 경우도 숱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6mm를 자를 때 손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거나 하시면 조금 더 짧게 잘릴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 손에 힘을 조금 빼주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8mm 원하시는 손님이신데요. 이럴땐 숱이 많지 않기 때문에 8mm 탭을 끼시더라도 힘을 조금 빼고 잘라주시는거 잊지 말아주세요. 9mm 손님입니다. 하지만 숱이 조금 적기 때문에 9mm 다 보고 자르시면 안 되고, 초보 명사 분들은 11mm 정도만 보고 자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분은 11mm 원하시는 분입니다. 이럴 때 숱이 많지 않기 때문에 12mm에 두고 눌러서 손에 힘을 뺀 상태에서 잘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너무 좋죠? 너무 이 손님은 자연스러운 머리를 자를 때 옆머리를 이런 식으로 잘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빗과 클리퍼를 이용한 커트입니다. 커트를 하실 때 주의해서 보셔야 할 부분은 미리수 선택에 따라 손님이 좋아하고 싫어하고가 확실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는 우리가 먼저 손님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영상도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한번 영상 올려봅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자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. 초보 미용사 화이팅! 블랙형 구독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.